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시동을 켠채 주차 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한 경우 차량 탑승 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0-26호 그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차량 탑승 중 교통제에 대한 해서 자배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를 당의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 약관의 차량 탑승 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때까지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쟁점 본권 사고가 차량 탑승 중 교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보 본권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시동을 편채 하차하다가 차량이 후진되어 운전성분이 단벼락과 부딪히면서 피보험자의몸 부위가 동 차량의 운전성분과 차량 사이에 끼인 채 사망한 사고인과 피보험자의 사망 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 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보이므로 동 사고 차량에 탑승 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 사고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그 후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인 점으로 볼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사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즉 운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 탑승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